좀말이쁜반 네, 지를 하나 사 주고, 싶 은데 여기 근 처에 반지 예쁜게많 다고 해서 좀 왔어요. 계속 까만, 까만, 까만. 응? 음? 감사합니다~ 가 아, 여기 안 쓰신가? 다낭역에 도착했습니다~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2시간? 이게 바로 후회예요. 일단 저는 그랩을 타고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일단은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겠다 아, 아, 아 난리가 뭘 생겼어 너희 생겼어? 뭐 이뻐 찍지마 그러면 여기까지 <웃음> 물건 살수 있는 것도 많고 오늘은 봐. 걸어왔어 너무 고마워 오지마 니가 <웃음> 자꾸 카메라 안 찍고 싶어해요 너 오늘 진짜 샤워도 안 했고 너 메이크업도 안 했고 그럼 머리 카라 진짜 더러워요 <웃음> 아니 뭐좀 카페 가서 뭐좀 먹으면 하려고 했는데 점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없어? 카페 이제 별로 없어. 왜? 가 집으로 오시나? 할거 알고는 힘들다. 얘 힘들지? 응, 응, 응. 여기가 뷰 진짜 좋아요. 보실래요? 흥강. 아 빨리 하우. 그러니까 힘들어? 오빠 옆에 있어 힘들어? 어 오빠 옆에 있어 더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칩이 있어. 잘자. 우리 비만 우리 보고 싶어서 왔지? 뭐 오빠가 뭔지 지 야. 뭐? 무슨 소리야. What you want? <웃음> 오빠가 선을 갚았지? 응. 야 오빠 선물주 줄라고 여기까지 왔어 저 뭔데? 오? 왜두 개? 자 하나는 <웃음> 반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반지가 안들었어 이거 하나 어 안 이거 좀 돼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이래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이거 그래? 아, 그래? 이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래 안힘들지 <목소리> 아, 왜이래 <이렇게> 오, 왜이시간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없어. 야, <목소리> 이렇게 뷰 없어. 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오빠 깜빡. 여기 계속 야, 여기 뭐 들어온 줄 알아? 뭔데 이거? 야 <웃음> <웃음> you wanna play the game? What? Open the door. What? o p o o r w a t o p e r e n t n t r o p